엘리의 일기 오늘은 날씨가 좋은 것 같다 절대 할 일이 없어서 이불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날이 좋아서 날이 오져서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요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어, 오늘 되게 오랜만에 찜닭이 먹고 싶어가지고 찜닭 할 재료 좀 사러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토론토는 에센셜 비즈니스 빼고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은 상태에요 그래서 스벅도 문 닫아서 커피를 못 마시네 아.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집인데 여기도 문 닫았어요. 저 지금 마트 왔는데 마트에 줄 서서 들어가야 되나 봐요. 어 대박 어떻게 장난 아니다. 거참 마트 한번 오기 되게 힘드네. 그래도 이것 때문에 캐나다는 비교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. 휴지는 여전히 없쥬. 돈을 쓸 때는 즐겁지만 장고로 보면 마음이 아프다. 찜닭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를 사러 가게에 왔다. 요 보통 그 찜닭이 들어가는 꺼껑 당면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떡하지? 저 얇은 당면 먹어야 되나? 오랜만에 밖에 나온 기념으로 버블티를 사러 왔다 제가 산 버블티는 어... 이거 뭐더라? 3J 얼그레이티인데 푸딩, 펄, 그리고 그라스젤리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건조기 돌릴 때 기분이 굉장히 좋다.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왔고요. 어, 이 재료들 다 합쳐서 한 60불 정도 나왔어요. 아마 한 화로 5만 5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, 아무튼 저는 이제부터 찜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건강을 위해 최소 한 끼는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. 보드카로 고기 잡내를 잡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다. A few moments later. 드디어 찜닭이 다 완성됐습니다. 색깔이 약간 좀 밝아 보이는데 원래 이 색깔을 더 어둡게 하려면 카라멜 색소나 아니면 커피가루 같은 걸 넣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 넣고 그냥 만든 거라서 조금 음 색깔이 밝긴 한데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됐죠 그죠?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밥 먹을 건데 남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치킨에는 우주 아닌가요? 웃긴 이야기 지만, 나는 내가, 한 요리 를 좋아한다. <웃음>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마저 <웃음> 커버를 다시 씌우는건 귀찮지만 깨끗한 이불은 기분이 좋다 이제 학교가 셧다운돼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졌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수업이 몇개 없어요. 보통은 다 이제 프로젝트를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뭐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한다거나 이런 수업이 많아가지고. 그래 가지고 대부분 수업이 취소되고 그 지금 남은 수업 내용이 다 다음 학기로 밀렸고 온라인으로 실제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게 되게 큰 프로젝트를 촬영해서 편집해 가지고 이제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그냥 필기? 어 네, 이그잼을 교수님들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네요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<웃음> 아 싫다 항상 제가 버블티를 먹으면 꼭 저렇게 토핑이 남아요 아니 그렇다고 <웃음>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토핑이 안 딸려오고 토핑만 좀 먼저 먹고 싶은데 음료만 항상 엄청 딸려와가지고 맨마지막엔 항상 저렇게 토핑만 남습니다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 일기장이고 일기장도 되게 핑크핑크하죠 <웃음> 제가 원래 약간 핑크핑크한 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요즘 하는 일이 1도 없어서 요즘 일기장에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먹었던 것, 그날의 기분 같은 거를 적고 있다. 일기장에 이런 게 있네요. 어, 저뭐 프로덕트 촬영하면서 적어놨던 노트 같은데 갑자기 학교가 가고 싶네요. <웃음> 오늘의 일기 끝! 안녕!